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 일본의 주고쿠와 시코쿠 지방에서 유감 지진들이 잇따라 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코쿠 지방에서는 7월부터 계속해서 도쿠시마현의 북부와 남부 그리고 주고쿠 지역에서는 히로시마 현 시마네 현 도토리현 등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코쿠의 카가와 대학연구 센터장이신 카네다 모토 요시유키 특임 교수는 이 지진들로 인하여 대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였습니다. 카네다 모토 요시유키 특임 교수는 일본 열도 전체가 활성단층대에 속해 있으며 최근에 주고쿠와 시코쿠의 연속 지진들은 정상적인 지진 활동의 범위 안에서의 지진 활동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코쿠 밑에 있는 30년 이내에 70% 80%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난카이 대지진은 필리핀 의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면에서 발생합니다. 시코쿠는 이 경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주고쿠와 시코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들은 경계면보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난카이 트로프 대 지진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카네다 특임 교수는 방심은 없다면서 반드시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주고쿠와 시코쿠의 지진들을 다시 한번 예의주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